루트 a 또는 제곱근 a라고 불러요 아 네네 근데 여기 앞에 플러스나 네. 마이너스가 붙을 때는 네. 그 뭐지 양수의 제곱근 아. a 음수의 제곱근 b a가 있어요 아 그렇게 아네 제곱근 사는 어떤 거예요? 아 제곱근 사 제곱근 사요? 네. 제곱근 네. 제곱근 사는 음수 하고 양수만 올수 있어요. 그래서 루트 사. 오아 그렇군요. 아 네. 네. 아 그렇군요. 경리 너무 잘했어요. 퍼펙트.